네, 반갑습니다. 무타미입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템즈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 채굴한 지가 한뭐한 뭐, 1, 2개월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현재 지금 채굴이 안 되고 있죠. 한개 이상을 채굴하신 분들은 더 이상 이제 채굴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코드를 넣더라도 스타트 마이닝이 안 돼요. 네, 채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유저수는 8만 7천명 정도의 이제 채굴자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현재 그 얘네들이 목표 타겟으로 하고 있는 리스팅 프라이스가 시작할 때는 한30몇 달러 20몇 달러 하는게 지금 100달러 로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늘 새벽에 그 공지가 있었네요 자 일단 내용을 좀몇 가지 좀 보죠. 일단은 그 트위터에 보면 일단 이름을 템즈에서 템즈에다가 뒤에 이제 더 세컨 비트코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표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리세일이 진행이 어, 시작을 했고요. 그 프리세일이 38일 후에 이제 종료가 된다. 어, 올해 5월 5일이 됐죠. 한국 시간, 한국 기준으로 어린이날에 이제 프리세일이 종료가 된다. 자, 프리세일이 현재 지금 어, 판매가 되고 있는 거는, 어, 한 개당 50달러에 지금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참, 위험한 가격으로도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한 50달러에 판매를 하고, 리스팅 프라이스는 100달러를 이제 상의할 것이다. 라고 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가, 이제 이익을 100%로 이제 본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쪽의 생각일 뿐이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보면, 그, 3월 24일날에, 지금 여기 볼까요? 여기서 보면, 얘네들이 이걸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KYC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어, 그, 이제, 최고를 하고 있는 이 TG 토큰을 상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KYC를 열어서 KYC를 통과한 사람들이 이 나중에 상장되고 나면 이제 디지토큰을 스왑을 할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 발표가 했었어요. 이게 3월 23일 기준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자 공지를 좀 보죠. 자, 오늘 자 공지 요건가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어 템즈 사용자에게 좋은 소식이다. 자, 채굴자가 KYC 없이 채굴 수입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인출 버튼을 활성화 할 것이다 자, 단 조건은 이건데 웹3 트랜잭션을 통해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공지를 할 거다 라고만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방식으로 KYC를 안하는 조건으로 요, 요 조건을 한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트랜잭션이라고 명기가 됐기 때문에 어떤 거래를 통한 그이 계정에 대한 그 인증을 받을 받는 방식으로 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출금은 아무래도 그 아까 그 프리 세일을 통해 가지고 그 5월 5일 날에 이제 그 출금을 이제 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크스왑을 통해 가지고 어, 제 수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TG 토큰이 이제 채굴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코드 값을 넣더라도 어, 스타트 마이닝이 되질 않아요. 자, 요거는 어, 여기 공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한개 이상을 이, 그 TG 토큰을 채굴한 유저들은 더 이상 채굴할 수가 없다. 어, 대신에 쾌와시가 없이 출금을 활성화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건으로 이제 하는데 자 현재 지금 프리세일 참여자 정도를 좀 볼까요 자 현재 지금 보면 여기도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프리세일에 참여한 금액이 3300달러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현재 판매를 이런식으로 하고 있어요 뭐 100달러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 어, 전체 이제 참여한 유저 수를 보면 겨우 31명 밖에 되지 않아요. 자 세팅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100달러짜리를 두개 토큰씩을 어, 샀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간에 참여율이 상당히 낮죠. 가격 쪽도 가격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나중에 그 출금이 이제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금 사이트도 지금 현재 열려 있어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활성화된 상태인데 지갑 주소를 연동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잔액을 캐와시가 없이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출금을 어,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나중에 토큰이 이제 팬케크 사업을 통해서 상장이 되고 나면. 인출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3일 전이죠. 어, 얘네들이 지금 템즈 네트워크가, 템즈 토크, 템즈 네트워크에 있는 이 티지 토크는 파이 네트워크에 있는 파이 코인보다 훨씬 우수하다. 라는 이제 이 글을 올렸어요. 여기 조회수가 1만 2천 건이긴 한데, 자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자, 뭐 요즘 신규 프로젝트들이 파이네트워크를 어 이제 그 의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 반증이기도 한데 템즈에서도 자체 메인 네트워크를 나와서 이제 하긴 할 거지만 보다 명확한 이 템즈 토큰에 대한 어 보다 명확한 어 프로젝트를 어 알릴 필요성이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표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어, 볼수 있겠죠. 자, 어찌됐건, 뭐, 일단 5월 5일이 되면 판가름이 나겠죠. 뭐, 자, 어, 대신에 이제, 뭐, 채굴 양 자체가 어, 상당히 적은 양으로 채굴이 되는 어, 방식이었기 때문에, 과연 리스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얘네들이 어, 타겟에 대한 목표치를 이룰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현상 시청 감사합니다.